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과 10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마를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날, 또 귀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 사랑 받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눈 깜짝할 새 지난 것 같은데요. 어, 두달 동안 일단 감사드리고 또 이따 나중에 다 끝나고 또 잠깐 또 이렇게 한 분씩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어, 말씀드렸던 7시간의 의미 기억하십니까? 7시간 예배 드렸다라는 기억하세요?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시 싶으신 분들만 다음에 <웃음> 아이고, 할렐루야. 네 아,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음, 오늘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요 바울은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 불변의 사랑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 소개를 한 바울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지금부터 이제 하게 될 말이 모두가 다 진실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의큰 근심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구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죠 이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3절의 내용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요 잠깐 여기서 스탑을 하고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나의 형제, 나의 고륙의 친척 이게 누구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에 언급한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어요 혈통과 율법에만 얽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4절과 5절,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이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 7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신적 혈통 이렇게 일곱 가지의 특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거 아주 간략하게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양자된 자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양자라는 단어가 8장 15절과 8장 23절에서도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8장 15절만 어,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렇게 같은 양자라는 단어를 8장에서도 그리고 9장에서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게요 오늘 본문 4절에서의 양자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8 장에서 말하는 양자됨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8 장에서의 양자됨은요, 양자의 영 성령으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오늘 보면 구장 사 절에서 말하는 양자됨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9장에서의 양자됨은요, 이 구약 시대 때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선택받았다라는 말도 구원하고는 좀 별개의 단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바울이 그들의 구원 문제 때문에 크게 근심하고 고통할 필요가 없었겠죠 사실 9장의 내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장의 내용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양자됨은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셨다까지예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시기 위해서 구원과는 상관없이 선택하시고 사용한 사람들이 쭉쭉쭉 나오죠. 네, 머릿속에 쭉 지나가시죠. 애굽왕 바로가 그렇죠. 네. 그리고 바벨론의 왕 누구죠?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바리세인들도 그랬고요. 가련 유다도 마찬가지죠. 어, 애굽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뭐 아수르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왕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또 버리신 이게 선택과 유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서의 모든 것, 도구죠 도구랑 선을 이루는 목적 이거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선택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들 죠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쨌든 그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다. 그리고 사용하셨다. 이거 그들의 축복이요? 특권이었습니다. 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와이프랑도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구원을 의심해서, 저의 구원을 의심해서 하는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여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진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혼자 고민 한 생각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것조차도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쓰임 받는다면 그것조차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공감 못 하세요? <웃음> 저만 막 홀리홀리하고 막 그런 거야?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또 다른 특권은요, 영광과 언약들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좀 쉽게 쭉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의 영광은 출애굽 사건, 가나안 땅 정복 사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르신 통일 왕국 시대, 포로 귀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건, 뭐 이런 모든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영광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 영광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이 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어요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언약,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언약, 할례의 언약 그죠? 그리고 또 누구 그다음에 쭉 누가 있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신의산 언약, 횃불 언약, 십계명 언약, 여호수아에게 주신 느보 산 언약, 다윗에게 주신 목자 언약, 솔로몬에게 주신 성전 언약. 이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설명드리면 이 행위 언약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죠 이 행위 언약은 어디에서 끝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끝났어요 그 이외에 노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은혜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언약 안에 모세 언약이라는 행위 언약이 들어있는 거죠 어, 그치? 그 <웃음> 네가 제일 잘 들어. 어, 너는 어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모세 언약을 이 에덴 동산의 아담 언약, 이행위 언약과 동일하게 보는데요. 어, 이건 안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 내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끝났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원죄를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순종을 한다 해도 불순종의 자녀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 언약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마태복음 22장에 대강령이 나오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 이거 못 지키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 행위 언약을 덮고 있는 은혜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이 예루, 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소개되고 그새 언약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이라고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쭉 모든 언약들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특권이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특권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입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을 크게 세 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와 절기 등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제사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 병든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되고 또 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시민법이 있었어요 이 시민법 아래 문화법이라는게 있죠 어, 교회 올때 몸을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머리는 길면 안돼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문화법이라는 것이 그 시민법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구약에는 세 가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들을 누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요 도덕법과 이 제사법 그리고 시민법 이세개 중에 도덕법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지켜야 되지만 이 시민법이나 제사법은 익스파이어됐다고 저희들이 가르쳐요 그게 개혁주의적 신앙이죠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한다면 이곳이 뭐가 되겠어요?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이것을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그렇게 프락티스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이나 그리고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법 이런 것들은 익스파이어된 거예요 다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와야 되겠죠. 예배를 드릴 때 얼만큼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간절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 이런 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그 이외의 것들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익스파일됐다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의 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특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제를 나누고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제단과 제사가 있었죠.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구약의 5대 제사 기억하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제사들인 거 아시죠? 죠그렇 이런 제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와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렸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것보다 더큰 특권 하나 마지막 일곱 번째 특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자신들의 혈통으로 나게 되어지는 예, 이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바울이 그렇게 원했길래?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가는 상황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뭘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원했던 것, 소원했던 것 자신이 저주를 받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면서 간절히 바란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였어요? 구원이었어요 구원 구원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게 되어지기를, 구원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10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멘. 바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특권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여기면서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일곱 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특권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길래, 뭐가 없었길래 그들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었던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만 있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성전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것, 했던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올바른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른 채그 5대 제사가 표현하고 있는 그 언약이 밝히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 되시고 마침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율법에만 얽매여서 헛된 열심만 부리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실 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 보시죠. 너무 감사한 일인 일이에요. 근데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문제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예 열심히라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 가끔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사역 시작한 지 그래도 거의 이제 내년 되면 만 20년 되는데요. 하다 보면, 음, 아,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아, 목사님 좀 돕겠습니다. 아, 제 막,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죠? 어, 무서워요. <웃음> 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에덴 개혁 장르 교회는 이렇게 교회 어, 가입하시기 위해서, 멤버십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런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세 가족 교육 같은 거 하시잖아요. 길게.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어 같이 양육받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걸 시작하기 전에 이, 이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런 거아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아저다 배웠어요 다래 딴교에서도한한 한 열댓 번은 제가 세 가족 교육 받았어요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제가 좀 돕겠습니다 아니 교회를 모르는데 뭘 도와요 그럼 실수투성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제가 아무렇게 뭐 우리 장로님 댁 가가지고 제가 장로님 가정을 확실하게 개혁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이 말이 됩니까 장로님 가정 모르면서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열성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시편 69편 9절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정화 사건 때 기억을 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이에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뭐라고요?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성도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한 다섯 가지 요소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걸 오성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도는 오성장군이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는 걸로. <웃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지성, 그렇죠? 그리고 죠그 성령 충만으로 단련된 영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원수사랑까지도 장착할 수 있는, 팔수 있는 감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소망하며 짊어지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겸비한 열성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성품을 지닌 무슨 성일까요? 인성 이렇게 다섯 가지. 지성, 영성, 감성, 열성, 인성 이것들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열성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고 다른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자,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성도에게서 지성,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말씀 없이 그냥 막, 그냥 막 뛰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모른지 모르죠. 우왕좌왕하고요. 비본질적인 것과 실름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군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전쟁터에 그냥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전진해야 하는데 뭐하고 있어요? 후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군을 향해 총을 쏴야 되는데 아군을 향해 막총 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모르면 그래요? 예,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면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어디예요? 저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갓 때로는? 아, 적군. 적군이 아니라 아군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 영성, 이 성령 충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이 깊은 기도가 사라지고요 심장 없는 로봇와 같이 되죠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담대함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상식선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맞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좀 살려주옵소서 이게 상식선이에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성령식은 어떻게 되어져요? 내 목숨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성령식이에요. 성령 충만식. 돌다리도 두들기며 걷는 게 상식이죠. 근데 성령식은 어떻게 돼요? 돌다리가 없어도 발을 담그는 거. 이런 신앙생활 경험하게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 막 계산 다 따지고 할수 있는 거 그거 상식이고요. 그 계산 따, 아무리 계산 때려봤자 머리 속에 답이 안 나오는데 그냥 나아가는 거 성령식. 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성 이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아량과 이해심 여유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사랑이 없으면 저 이렇게 보면은 에덴 개혁 장로교의 회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을 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재건 남가주 교회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더한 것 같아요. 네, 사랑이 넘치는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면은요 어, 아팠던 사람들도 상처받은 사람들도 치유받을 수 있는 이 치유의 공간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랑이 메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멀쩡한 사람이 와도 상처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사장팔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죠?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열성 아까 잠깐 얘기했던 열성이 근데 또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름 없는 탱크 같은 거죠. 그렇죠? 요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꼼짝 안 하는 거. 요지부동. 그 요지부동이라는 그 사자성어 말고 또 복지부동이 있어요.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배를 바닥에 대고 아예 움직이지도 않는 거. 아예 일어서지도 않는 거. 요지부동, 복지부동.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열성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안 움직이죠. 정말 안움직이요 전진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러니까 뭐도 없어요?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 여기가 조사오니 이대로가 조사오니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그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잃어버릴까봐 제가 창고에 제가 은행에 잘 보관해두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영광받아 없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그래요 열성이 없으면 그래요 그리고 인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주 듣는 얘기예요 성도가 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이말 자주 듣는 이야기죠. 인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으면서 성도다 교회 다닌다 복음 전한다 이거 이거 위험 이거 반대 역효과 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지성 영성 감성 열성 인성 이 오성 기억하시고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본문 10장 2절과 3절에서 지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고 사랑도 인성도 없었는데 뭐만 있었던 거예요? 열성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 모든 율법과 규례들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드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모였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열심과 열성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영혼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의 쌓기 자기 영광 쌓기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 공로 쌓기만을 위해서 그 열심을 부렸었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수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권을 남용하며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던 거예요 여러분 그 헛된 열심을 지금 바울이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올바른 진리를 모르고 내는 열심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는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내는 그런 모든 열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꼭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특권들 여러분도 누리고 계시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나의 소망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거 특권 이 아닙니까? 특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으면 이게 불순종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이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특권을 누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자기 의사키에만 열심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부족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받아 마땅하고 지옥가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 드렸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장 3절과 10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바울의 이 마음이 바로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끝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사랑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갖게 되어지는 마음이에요. 9장 1절부터 5절과 10장 1절부터 3절 그 사이 그구장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예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1 3절에요 고전에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식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택하였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18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토기장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authority가 하나님께 없느냐. 예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정을 믿는다고 구원에 대한 영원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예정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이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간절함으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원수든 상관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갖게 되는 게 이게 진짜 예정을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요. 비록 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만을 쌓기 위한 헛된 열심을, 낼, 헛된 열심을 내는 자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런 비참함의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괜찮 싸우니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덴개혁장로교회와 재건남가주교회 지난 두달 동안 글쎄요 정말 경험하기 힘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영원한 간증으로 그리고 복음 전파 영원 구원의 그 열매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아닐까요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멀리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전하면서 한 영혼 구원함에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덴 개혁 장로 교회가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모습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재건 남가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 보면서 우리 에덴 개혁 장로교회 성도님들 기뻐해 주시고 고 감사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승리하며 영원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한 영혼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